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어, 내일이면 이제 4월에첫 어, 거래가 시작되죠 주식시장이 어, 그래서 오늘은 이 기술적 분석으로 관심 종목을 한 다섯 개를 추려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이부터 클리오 다월, CNG, 이노메트리까지이 다섯 개의 또 업종별로 한번 분류를 해서 어, 이렇게 추려봤을 때 두산이 같은 경우가 이제 시가총액은 4조대 클리오 4,000억 대, 다오리 3,000억, 어, CNG 1,000억 원대 수준에 있는 어,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퍼는 이게 실적들이 좀 대체적으로 다 나와주고 있는 어, 종목으로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두산마켓 업종은 건설 기계입니다. 그래서 건설 농업 조경, 조경용 소형 장기, 장비를 어, 생산하는 기업이고, 예, 어, 관련 테마는 우크라, 네옴시티또 지주사, 어,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실적은, 어, 지금 뭐, 6 0 0 6,440억대의 순익을 작년에 내면서, 어, 전년에 비해서 66%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2만 7,600원대의 바닥을 찍고, 그 뒤로 계속 이제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썼습니다. 3월 말일날, 이 전에 저 있던 이 고점 나인 대까지 이제 돌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매수의 주체는 이제 개인은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이제 더 상승세를 이어갈지, 이 건설 기계 쪽 움직임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클리오. 얘는 이제 화장품 테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3년 동안 주주 이 순익의 2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어, 이런 그 어, 발표를 했던 기업이 클리오입니다 화장품 관련주고 어 움직임은 뭐 지금 전에 있던 지금 4월 달에 찍었던 23,600원대에 바짝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돌파를 하면서 갈지 여기서 이제 어떤 조정을 받으면서 갈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월이뭐 어, 증권주죠 얘는. 어, 그리고 순이익은 56%가 이제 감소한 실적을 보이면서 연초에부터 작년 초부터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또 PF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이 종목으로 분류되면서 이게 거의 나락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반등하면서 지금 이제 4월 달에 5,500원대까지도 근처 위치 때까지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 또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또 따라가는 종목이 증권주입니다 그래서 증권주를 대표해서 이 종목이 어 과연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갈지를 어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CNG 하이테크 얘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입니다 어 보면 이제 실적이 238% 증가한 어이 168억의 순이익을 냈던 CNG 하이테크 어, 얘도 지금 뭐 5월 달에 찍었던 이 최고가죠. 13,400원대에 달 때마다 좀 이렇게 윗꼬리를 달렸지만 재차 반등하면서 지금 다시 요 어, 중요한 저항선 라인 때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은 좀 미미한 수준이죠. 이 2만주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과연 이제 뭐 거래량을 좀 터져주면서 갈지 어, 밀릴지를 어,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뭐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 뭐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노매트릭스 2차전지 기계 장비 업종이고 2차전지 관련 주입니다 그리고 이 순이익은 뭐 30% 정도 감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 엑스레이 2차전지 검사장비 매출이 이 매출 구성의 72% 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과연 얘가 이제 더이 상승세를 이어갈지 한번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이 저항선 라인대를 뚫었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대로 작용할지 과연 이제 2차 전지가 만약에 좋은 흐름으로 간다면 얘도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